음악하는 사람인지 유튜브 하는 사람인지 영상하는 사람인지 세개다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좋아하세요? 그렇죠. 자, 들어와라. 띠삐삐벌브브. 띠삐삐삐. 들어와라. 뽀뽀뽀띠삐뽀. 안녕하세요. 아아! 한두명 아, 이명, 이명 안준호! 준... 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왜왔나? 아, 일단 영둥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왔나고! 어, 초대해주셔가지고 오늘의 빠박변집에 오신 걸환영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저 영둥이라고 합니다. 와! 영둥씨! 영둥씨 말고 영둥이씨라고 해주세요. 영둥이 씨. <웃음> 성씨는 무슨 성이에요? 저 김씨고요. <웃음> 어디 김씨요김해 김씨입니다. <웃음> 이백 음, 김치가 음, 음, 음, 제일 음, 많죠? 지금. 본명은 무엇입니까? 김영서입니다. 와, <웃음> 영웅석이 할때 영서요. 예 영서요? 네, 영웅석이 몰라요. 영웅석이 할때 영서네, 영웅석이 할때 영서네. <웃음> 어, 우리 형 이름이 영웅. 오, 어, 대박이네. 아버님이 영웅석이 되신 거예요? <웃음> 그런가봐요. 여보세요? 님 확실히 압박이네요 몇 살이십니까? 22살입니다 와 대박! 투투? 투투 투투 데이팅 있으셨어요? 안 챙겨요 <웃음> 22살인데 노화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정복 취미가 무엇입니까? 저 취미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잘 모르겠어요 정체성 올라나가지고 <웃음> 음악 하는 사람인지 유튜브 하는 사람인지 영상 하는 사람인지 세개다 하고 있습니다 멀티불 좋아하세요? 그쵸. 자기 유튜브 닉링. 그게 이제 영둥이. 그게 이제 영둥이. 메인 프로그램 이름은? 어, 없어요 그냥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나 음악 콘텐츠. 노래를 발매했다고 <웃음> 들었습니다. 네 음원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하나 둘셋 넷. 사실 너무 우울해요. 신나는 곡 하나 둘셋 넷. 이 노래가 울려 퍼질 거야. 전 세계 우리 엄마 아빠 빼고 다. <웃음> 저 정은이 형도 불러줬으니까. 널 가사가 귀엽다. 네 그거 가사 좀 귀여워요. 몸무게는 몇십니 55kg예요. 어, 나보다 40kg 낮다. 키는 몇십입니까? 키는 167인데 그냥 1 5 0이라고 다녀요. 장기가 있다면? 잘 부르겠어, 오는 것 같은데요, 좀. 일플에서 보기 돼. 대이가 뭐예요? PD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악 콘텐츠 보고 하셨었나? 한번 풍미 해주십시오 어딘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 <웃음> 넣어주세요. 일플에서 넣고 싶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사랑이죠. 자 그럼 카메라 보고 한번 고개 드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짜장. 내하고계시오 조금?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제좀 멍청해요. 백치미 그런 거 같아요. 캐릭터교체요 누구랑? 임규진 씨. 아 그분은 너무 <웃음> 봐보고 경쇄 아. 리필 보셨나요? 아 많이 봤죠. 최근에 본 음. 영상은? 가장 최근 영상. 그거다 어, 봐요. 대박! 마지막 영상은 뭐예요? 그럼? 그... 럼 그거. 그 감. 그거. 이. 커플들이 오 어, 어, 맞아요! 어, 그거 그거 그거 랑 하셔야죠 아 좋죠? 파트너님도 함께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리분멤버들랑 <웃음> 좋은 멤버들 저 아무래도 마태님 <웃음>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웃음> 여성 멤버들 중에 가장 좋은 멤버 여성 멤버들? 아무래도 제 파트너? 본 빼고 <웃음> 본인이 이 생각은 뭐지?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요 어떻게? 뭐 그냥 행동이 귀여울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비주얼적으로 귀여우실 수도 있고, 그냥 귀여운 거. 그리고 약간 그거, 친근한 거, 진짜 친근한 거. 약간 자기 다 보여주는 사람. 다 그, 보여줘요? 극, 아 네. 모잉 노래 후보 타임. 아, 그러면 잘했네? 짠, 18개 <웃음> 정도 있거든요? 영둥이 치시면 은 멜론, 벅스, 뭐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뮤직비디오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리플에서의 앞으로일까 하고 말해주세요. 빨리! 파이팅! <웃음> 아, 압박해! 왜, 아,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아, 왜 이렇게 압박해? <웃음> 열정이 없다니까? 빨리 열정 담아서 뭐, 한마디 해보세요 너무 압박해 파이팅! <웃음> 자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영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